여러분 굿모닝 지금은 9시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도 밖이 무지무지 더울 것 같은 어, 어 뭔가 더울 것 같아요 큰일났다 오늘은 진짜 몸이 바쁜 하루가 될것 같아요 들릴 때도 많고 구경 가야 될 곳도 많고 그래서 오늘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돌아다녀볼 거예요 여러분, 늦은. <웃음> 아 이거 싫어냐고? 왜 여기나? 하... 예정이 없었지만 피부과 가가지고 이게 염증 주사를 하나 맞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피부과 갔다가 오늘은 가구 매장 세 곳을 들려야 되고요. 소파 매장 하나, 그 다음에 그냥 가구 편집샵 하나, 그 다음에 의자 보러 또 하나 갈 거고. 어쨌든 돌아다닐 곳이 정말 많습니다 요게 팬턴체어인데 이 컬러 말고 저는 흰색으로 사려고 해서 지금 보러 왔는데 재고는 9월에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귀여워. 네 개를 다 하면 좀 통통할 것 같아서 하나 정도 매치하는 걸로. 너무 예쁘다. 소파가 너무 예쁜데 살짝 불편해 보이는 느낌이죠? 그래서 저 너무 비쌀 것 같아. 이것도 너무 예뻐. 이쁘네? 아, 귀여워 그 유명한 클래식코네 사이드 테이블 간지난다 헉. 근데 저희 집 분위기랑은 좀안 어울릴 것 같아서 그리고 너무 비싸 <웃음> 가격이 사악한걸 오늘은 사실 의자를 보려고 온 건데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게 없기도 하고 다 너무 비싸 이번엔 2층 우와. USM 저게 너무 눈에 띈다 겠다 안식. 목떡볶이 하나, 가지 피자 하나. 맛있겠다 음 비주얼이 너무 예쁜데 음 어, 어. 잭슨, 카멜레온나둘다 좋아. 해치 Let's go. 헐. 뭐, 묻었다 뭐, 묻은거야? 그래서 나는 향이 너무 좋아. 뭐지? 이번엔플랜트특이랜스문이 되게 특이해그리음에 특이한 브이한브릭이어브와인이한 커피 음. 정말 디저트 와인처럼, 모스카토가 근데 맛에서는 레드와인처럼 되게 드라이해요 밥살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저녁만 먹고 샤워하고 쉬어야겠어 아,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결혼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실텐데 제그거 관련해서 앞으로 영상이 당연히 조금 더 많아질 것 같고 준비 과정이 생각보다 이게 진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브이로그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 한 2, 3분 정도 짧게 정말 간단하게 어, 저의 현 상황 아니, 지금 결혼준비단 저의 생각을 짧게나마 여러분과 공유해볼까 해요. 우선 하,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한 달을 연기를 하게 됐어요. 어뭐 계절로만 따지면은 더 좋은 계절에 해서 어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약간 좀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이거를 코로나가 과연 진짜 뭐 종식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언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도 모르고 사실 점점점점 점점 나아지라 생각했는데 또 4단계로 이렇게 격상이 됐잖아요. 이 전에 저 웨딩 촬영했어요 하고 딱 알리자마자 이틀 뒤에 바로 결혼을 연기를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네, 사실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이 분들이 결혼식을 언제 해야 되나 언제로 미뤄야 되나 되게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 역시나 그랬는데 저는 오늘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결혼 준비에 그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에 새로 가전 가구를 다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정말 정말 정말 머리가 막 이렇게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랄까? 어쨌든 저도 처음 하는 결혼이잖아요. 네, 두번째는 모르겠는데 처음 해 보는 결혼이라 서툴고 그리고 워낙 제 성격도 이렇게 막 모든 거에 다 꼼꼼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덜렁거리는 성격인지라 정말 정말 신경 쓰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미뤘지만 어떻게 그냥 그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긍정회로 돌리고 열심히 정신 승리해가면서 한 달이라는 여유가 생겼으니 그래도 좀 마음을 이렇게 차분하게 먹고 하나씩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냥 저는 좋게 생각하기로 했고요. 사실 저는 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결정장이 없이 그냥 좀 대충대충 삘 꽂히는 대로 바로 단번에 즉흥으로 이렇게 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제가 인테리어... 그러니까 결혼 준비도 솔직히 뭐 그냥 다 그냥 꽂히는 대로 끌리는 대로 결정하고 뭐 이랬는데 인테리어는 정말 그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생각을 곰곰히 해봤어요. 왜 내가 다른 건안 그러는데? 인테리어랑 이렇게 뭐 가구 이런 거에만 이렇게 미친 듯이 목숨을 걸고 막 디테일까지 다 생각하고 그럴까? 라고 했을 때첫 번째는 제가 우선 인테리어 관심이 너무 많은 사람으로서 쉽게 빡한 번에 고르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두 푼짜리가 아니니까 그전에는 뭐옷 하나 사는 거, 뭐 화장품 사는 거, 신발 사는 거 이런 거 엄청난 고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몇 만원짜리 정도는 그냥 삘 꽂히는 걸 샀거든요. 그래서 뭐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거의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스스로를 믿고 있던 거죠. 그래서 아뭐 나는 천원에 꽂히는 거는 앵간하면 다 성공하니까 내 삘을 믿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구는 이게 몇만 원이 없고 다몇십몇백 이렇게 가니까 가전은 막 합쳐지면 천이 넘어 와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냥 한 방에 턱턱턱 고르는 게 굉장히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또 그냥 막 팍팍팍팍 못 하겠는 게 제가 혼자 살 집이면 좀더 쉽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쨌든 남자친구랑 같이 사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게 될 둘을 위한 공간이니까 좀두 배로 더 신경 쓰게 되는 그래서 막 소파 하나를 예전에 제 진짜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얘가 막 소파 매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막 이게 괜찮을까 저게 해, 해, 괜찮을까 하면서 몇십 군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게 이렇게까지 앉아 봐야 될 일인가 했어요 근데 앉아 봐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마루도 이렇게 두드려 봐야 안다고 뭐 마루도 그걸 진짜 두드려 봐야 되나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두드려 봐야겠고 그리고 이거를 이 식탁 뭐 요즘에 하도 뭐 SNS나 웹사이트에 너무너무 사진이나 동영상에 잘 나와 있는데 굳이 실물로 본다고 다를까 했는데 뭐 미친 듯이 하루에 막세군데네군데씩 돌아다니면서 실물로 안 보면 마음이 막 불안해 그래서 봐야겠고 그리고 실물로 보면 진짜 딱비리 오더라고요 얘 너무 예쁘다 하고 얘 생각보다 별로다 이런게 정말 와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좀 좋은 가구 몇 년씩 써야 되는 가구를 고를 때는 절대 그냥 인터넷에서 주문하는 거 말고 직접 눈으로 꼭 보기 <웃음>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럴 줄 몰랐는데 인테리어만큼은 생각보다 진짜 깐깐하게 고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정말 많아요. 사실 저희가 올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결정할 게 너무 많고 그냥 그냥 고를 수가 없어. A부터 G까지 골라낼 게 진짜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라서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서류들도 많고. 근데 어쨌든 원체 저는 약간의 그 덜렁거리는 사람이라 실수도 아직 너무 여전히 많이 하고요. 사실 MVP로서 좀제의같이 사라지나 싶어서 괜히 막 정리도 하고 메모장 끄내고막 엑셀 켜보고 했는데 그래도 실수가 여전히 많다. <웃음> 근데 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게 최선이 아닌 것같더라고 그래서 가끔은 내 스스로에게 좀 화도 나고 현타도 오고 나는 1시간만에 걸릴 거를 왜 이렇게 다섯 시간씩 걸려야 되나 막 이러는데 그래도 결국에 아직까지는 순탄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나 2, 3분 얘기한다 했는데 벌써 한 5분 넘은 것 같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걸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